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움짤을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gif 메이커를 설치 후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와요 gif 메이커는 이미지나 동영상 카메라를 찍어서 그리고 화면 녹화를 통해서 gif 파일로 변환을 시킵니다 우선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gif 파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선택하시고 우측 의 상단에 체크를 누르시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속도가 느려지고 왼쪽은 빨라집니다. 그리고 꾸미기에서 스티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측 의 상단에 체크를 누르시고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그냥 확인을 눌러주세요. 중간에 광고가 나옵니다. 그냥 패스하시고 빠른 편집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약간 느리게 바꾸겠습니다. 우측 에 상단에 체크 누르시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동영상을 GIF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찍어놓은 동영상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완료를 누릅니다. 플레이 눌러서 재생 속도를 확인한 다음에 속도를 클릭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체크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확인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gif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합니다 정지를 누르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영상의 영역을 지정합니다 우측 상단에 완료를 누릅니다 속도를 조절합니다 화면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원하는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우측 의 상단에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우측 의 상단에 체크 누르시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화면 녹화를 GI f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화면 녹화 클릭하시고 지금 시작을 누릅니다 음, 카운트가 되고 이 시간부터 녹화가 되는 거죠 다 됐다면 상단바를 내려서 스크린 레코더가 실행중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정지가 됩니다. 영역을 지정하시고 우측 상단에 완료를 누릅니다. 속도를 조절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체크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갤러리로 가서 GIF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GIF 파일로 저장이 잘 됐습니다.